안 들어요. <ándos on setting their owninterface> <Darwin> 제가 하 <웃음> 시면 우산 을 갖고 오는게 빠르 겠다. 자 뭐... 이곳은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얘들아! 늦었어! 불렀어나장 <웃음> 무슨 날날 어? 아니 그... 이제 바뀌었어요. 멜로디가 거 아이고 그로 뽀르뽀르뽀르뽀르포르아르포르포르포르포르포르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아니 잘안 튄다. 이거 봐또두 번, 두 바운드. 이거 <웃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 <웃음> 치 괜찮죠? 아이팅 <목소리도> 아, 아, 정리가 딱 됐네. 오케이 어나축구에소질 있는 것 같아. 아 형님 지금 아, 가가, 가가, 가가. 너무 아까웠어. <웃음> 너, 너무 너무 아, 음악, 음악, 아. 더무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TV 장민호 얼굴 장민호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두분 언제 결혼하셨어요? <웃음> <웃음> 장민호의 A.S <에이> 혜씨 <웃음> <예스. 웃음> <웃음> 붙어 주실래요?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장민호의 스텝으로 일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세요 웃겨요 <웃음> 웃겨. 너무, 너무 웃겨요 <웃음> 각자 멋있게 잘해주세요. 고맙니다고고니다고니고습니다고맙고습니다고습니다고맙습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습니다고 안녕! <웃음> <웃음> <웃음>